의왕시는 6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상돈 시장과 지역주민 대표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9일과 10일 이틀간 사랑채 노인복지관과 갈미 한글공원 일대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재활용을 위한 예스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의왕시는 6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니어클럽 사랑채 노인복지관 아름채 노인복지관과 함께 스마트 기억이음교실 일기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왕시의회는 6월 10일 제 277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6월 25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정 뉴스 구도합니다 음력 5월 5일, 우리의 중요한 세시풍속 중 하나, 바로 단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가 되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다양한 풍습과 놀이를 즐겼다는데요. 이는 건강한 여름나기 비법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단오 풍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는 길이길이 계승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양력 6월 14일 단오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겨보셨길 바라며 6월 3차 의왕시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왕시에서 노동계와 기업, 시민, 그리고 지방정부 각 대표가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 노사협력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의왕시 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한 안건 심의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민정 각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극복 의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노사 민정 상생 파트너십을 통한 노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위원장인 김상돈 시장은 앞으로 노사 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 민정 대표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착한 소비 활동을 권장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바로 예스마켓인데요.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월 9일과 10일 이틀간 사랑채 노인복지관과 갈미한글공원 일대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재활용을 위한 예스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예스마켓에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위왕 시니어클럽,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생산한 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재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예스마켓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데요 시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의 신선한 로컬푸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고 동시에 주변의 소외계층을 돕는 나눔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와 행가래로 의왕 가정성상담소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라데이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이날 참석한 김상돈 시장은 이웃과 나누며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뜻깊은 일에 참여해주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민관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마트 기억이음 교실을 아시나요? 의왕 시니어클럽에서 양성한 스마트 매니저가 각 반의 담임 역할을 맡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치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6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기억이음 교실 1기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의왕 시니어클럽 사랑채 노인복지관, 아름채 노인복지관과 함께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수료자 101명 중 40명이 참석했으며 스마트 기억이음 교실 사업 경과 보고와 수료증 수여 등이 이어졌습니다. 스마트 기억이음 교실은 지난 2월부터 6월 4일까지 14주간 운영되었는데요. 16명의 스마트 매니저들은 14주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 교육 활동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밴드에 게시해 어르신들을 지도하였으며 비대면 교육용 물품 배송과 사전사후 평가 지원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수료자 101명은 매주 밴드 앱을 통해 스마트 매니저가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고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며 비대면 치매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스마트 기억이음 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기억력 강퇴 등의 증상이 완화되었길 바란다면서 민관 협력으로 이뤄낸 우수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또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함께 우리 시의 어르신들은 치매에 걸리시는 프로테지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스마트 기억이음교실 2기는 오는 7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2기 대상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께서는 의왕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시의회는 지난 6월 10일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의왕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11일에는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으며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6일부터 24일까지는 시의 주요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5일에는 의왕시장으로부터 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미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왕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을 만나보는 의왕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백운사 주지 법진 스님입니다. 제가 지금 백운사에 부임한 지한 한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껏 모든 불자님들하고 국민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오늘 우리 이제 백운사 이 슬로건도 자비실천도량 백운사 그렇게 바꿔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비를 실천하는 백운사가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나 대부분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절에 와서 도둑질을 한다 그래 하면 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자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또 똑같은 도둑질을 하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찰을 불러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좀 내주고 분방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경찰관한테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무조건 용서를 해 주는 것이 자비는 아니다 우리 불교 부처님도 이제 깨달으신 분이 자각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 주는 게 이게 우리 불교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백운사에서는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 이제 고천동 복거호인 분들을 매달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는 뭐 저희들은 그냥 말동물을 해드리고, 뭐 수도나 전기, 이런 게 고장이 났을 경우는 그런 거좀 제가 직접 그거 수리는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우리 또 미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머리를, 커트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코국 보온의 달을 맞이해서는 이제 보훈단체가 의왕시에도 한 10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월 둘째주 토요일, 이제 올해도 6월 12일이 되겠죠. 소방사나 경찰관에 순재 가신 분들까지도 해서 이분들을 위한 이제 순국선열, 군경, 호국영령들에 대한 위령제. 그래서 이제 영산대제 위령대지를 모셔드리고 쌀을 1,080kg를 보훈단체 저희들이 기부를 합니다. 108가구에 이제 10kg씩 되는 거를 한, 한 번, 한 포씩.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는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도에서도 또 학생들, 가브리한 가정 학생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장학금을 이제 전달을 해 드렸고 연말에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쌀1 8 0 k g 108포를 또 저희들이 후원을 해 드립니다 여름 되면 여기 밑에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여기는 어인들이 이제 건강하시도록 필요하면 또좀 지원을 좀 해드리고 봉사활동은 대략 그 정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지시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시기에 만나는 것을 이제 서로들 두려워하고다 보니까 점점 소통이 끊어지고 이 감정들이 자꾸 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 종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저희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저희들은 희망과 이 치유의 연등을 우리 오시는 분들께 전부 한 개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등일에도 가서 하나 걸어 놓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소원을 빕시면은 이 코로나도 빨리 종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괴로운 일도 나 혼자 한다면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은 이제 배로 괴로움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들 소통을 좀 하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신도는 물론 저도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서 이제 이 세상이 좀 평화롭기를 이렇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내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의왕알림이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희망의왕 청년 내일로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청년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14개 중소기업 및 청년구직자 14명이며 참여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3년차의 근속인센티브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접수기간은 6월 18일까지며 제출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마특강 인생컬러를 만나다 색다른 컬러테라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2명이며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모든 청년입니다. 강의 일자는 6월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며 신청은 6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1차 철강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태왕금속 앙카안전에서 납품 및 영업, 물품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철도차량 부품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명성 R&P에서 물류창고 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구직 내용에 관심 있으신 시민께서는 의왕 일자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6명의 노인 중 1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2017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올해 6월 15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노인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차 무색해지고 있지만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